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이큰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요 아직 1월 1일이 안갔어요 어, 1월 1일 저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해돋이를 보고 왔지 뭡니까 1월 1일 그것도 바닷가에서 어, 그냥 구름한점 없는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쭉아아오르는걸 보고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암튼 아 그게 뭐라고 그거 한번 보러 가기가 그렇게 힘든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서 바닷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15분 거리 그런데도 어, 처음 가봅니다 처음 암튼 아 그게 뭐라고 참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집에서 제가 요 오래간만에 진짜 농땡이를 깠어요. 어, 드라마도 보고, 환호 너무 재밌죠. 음, 장욱에 대한 무한 사랑에 빠진 저, 아무튼 <웃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더클로리 그것도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서 쭉 생각했어요. 솔직히 인생의 즐거움이 별거 아닌데 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 음, 2023년. 나는 무엇으로 가장 기쁘게 될까? 나를 기쁘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음, 자, 연애, 연애냐, 아니면 연인이냐, 친구, 취업, 금전, 아니면 술? 뭐 이런 거? 다이어트? 직장? 기타 등등. 보이는 걸다 말해봐. 어, 제가 오늘, 2023년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쁘게 될런지 쭉 보이는 대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골라놨고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나는 무엇으로 가장 기쁘게 될까? 응. 연인, 어, 연애? 아니면 연인, 연애하고 연인은 다른 거예요. 음. 연애는 내가 구패 뉴패 뭐 많잖아. 아니면 뭐 지패, 진, 뭐 친구패도 있고 친구니 소개시켜줘서 뭐 그런 거로 기쁘게 될지, 아니면 연인으로 어. 기쁘게 될지, 음. 아니면 친구 음. 뭐 많잖아요. 취업, 금전 뭐딱 그래서 보이는 대로 제가 다 말해줄게요. 음. 여기는. 아. 일단 그 꼬였던 것이 있다면 은어 꼬였던 것이 있다면 은어 대체적으로 음 좋은 게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 꼬졌던 돈못 받을 거라고 포기했던 돈도 어쩌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여기는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지인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뭐 사내일 수, 그게 사내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네에서도 뭐 찜질방 친구도 있고 뭐사뭐 뭐 등산 친구들도 있고 많잖아. 응, 뭐 자동거 동호회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어떤 동호회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것들 수 있어요. 그 PC방 친구들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 하여간 어떤 그런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그 사회의 그 어떤 무리 있잖아요 무리 속이면 무리무리에서 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봐요 뭐 선생님 펜소드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즐거운 일이에요 라고 어, 질문하신 분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타로카드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음. 근데 이제 카드 보고서 이 타로 공부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거 저기만 뜨리오 뜨리오브 펜타클이에요. 이거 뭐예요? 텐소드예요. 이거는 에이러브 컵스예요. 에이러브 컵스인데 이게 이거 떠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머지 않아서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뜻이잖아요. 해결되니까 이게 해결되니까 어 거추장스럽고 나를 억눌렀던 걸 갖다가 두고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됨으로써 내가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어, 되살아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카드는요. 어 하나 이게 단면적으로 봐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조카드들을 많이 뽑는 게 지금 여기서는 어 뭐뭐가 보이냐면 교우관계라든가, 어 교우관계라든가 꼬였던 일이 풀리는 거 아니면 또한 감정적으로 꼬였던 일이 풀려나가거나 아니면 금그 금전으로 인해서 감정에 상했던 사람들하고 어 그런 것들이 풀려나가는 그런 운들이 보인다라는 거야. 음 만약에 연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든 감정적인 것들 디테일한 건꼭 뽑아보면 알 것이고 그런 감정적인 것들의 회복 그 다음에 금전적인 것들의 회복이 이카드에선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금전이 무슨 금전이냐 하면 은 만약에 동업을 했거나 친구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바운드에서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과 뭔가 같이 했는데 꼬였던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풀려나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어, 그런 게 비춰진다 라는 거죠. 어디 한번 봅시다. 나쁘지 않네요. 음. 사람은요. 죽으란 법이 없어. 어, 죽으란 법이 없어요. 뭔가 어, 살, 노력하면서 살면 뭐가 되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오래 들었으면서 정신이 조금 맑아진다 그래야 되나? 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다가 그래 내가 쓸데없는 인연이나 이런 건 잘라내고 내가 어떤 미련이 남더라도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그런 데에다가 내가 정신이나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려 들지 않은 게 아닌가. 음 그런 게보여 수. 있... 그, 받기 힘든 건데도 계속 받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내 시간은 시간대로 날아가고 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사람 그 성격이 거칠어져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어, 묵혀져, 묵혀놨던 일들 갖다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음,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딱, 뭐, 뭐 모든 게다 완벽하게 뭐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자를 건 자르고 어, 붙일 건 붙이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좀더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 그래야 될것 같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심플하게 짐을 가볍게 하고 가려고 들겠다. 거기서 묵은 원한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뭐원한 이야기에서 뭐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1년 내내 묵었던 감정들, 걔가, 어, 니 놈이 그래, 어, 니 년이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웃음> 어네가 그러고도 어디 잘 사나 보자, 뭐 이렇게 벼렀던 마음들도, 어, 2023년엔 좀 털어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렇게 갖고 있어봤자, 내 손에다, 어차피 그 인간들은, 어 일, 일말에 어떠한 그런 것도 없는데 나 혼자서 이걸 주고서 있으면 이거 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털어낸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 심적으로 좀 힘든 게 아니었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내가 심적으로 힘들어요 너이 새끼 어디 두고 보자 너의 내 인형 하는 그런 마음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갖다가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내 마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어, 파노라마가 되어서 물결치듯 그냥 계속 나를 갖다 괴롭혀 왔던 게 아닌가. 풀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어, 그 마음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그런 마음들이 풀어나간다. 받을 건 받고. 음. 저기 말 보낼 사람은 보내고 어, 다시 그 화해할 사람은 화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근데 처음에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그노력에 어떤 결실은 없을 수 있어요. 어, 결실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결실에 있고 엇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렇다고 봐요. 할 일을 한다, 음.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한다.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러면 포기하면 남는 건 없겠냐? 아니에요. 포기해도 뭐 완전히 손해보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 일부는 손해를 보겠지. 그것이 정신적인 손해든 물질적인 손해든 아니면 마음적인 손해든 일단 마음이 갔으니까 어떤 손해를 보긴 보겠지. 그렇지만 완전히 다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건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건질 수 있다라고 봐. 근데 여러분들은 어 여기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친구분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하고 뭔가를 같이 했지 않았겠는가 뭔가 일을 갖다가 같이 해가지고 음 이거는 그냥 그 오늘, 어제 오늘 본 친구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하고 나름 끈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뭔가 했던 일이, 일에 이일 있어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어떠한 여러분한테 그뭐 어, 수익이나 어떠한 좋은 결과로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요. 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 같아. 어, 더, 이상 끌고, 끌고 가봤자, 어, 더 이상 끌고 가봤자 더 이상 끌고 가봤자 어, 골치만 아프고 오히려 손에는 더 깊어지니까 여기서 어, 정리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짐을 갖다가 가볍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하게 된다. 음, 그렇게 하는 게그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안될 거였었는데 내가 너무 어, 그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을 부렸다던가 아니면 그런 요즘에 코로나잖아 코로나기 이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음, 정리를 하겠다. 음, 그럼 선생님 손해를 보나요? 그러면은. 뭐다 찾지는 다 찾기는 힘들지. 그래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 거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여기 카드에서 보면은, 그닥 심각한 게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그 생활력이나 어떠한 그 뭐지?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이 조금 또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거를 지키는 성향이 강해.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라고 그러면 많이 잃었을 텐데, 여러분은 그닥 많이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고 봐요.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카드 흘러가는 거상 보면, 그렇,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그... 그, 뭐죠?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관념이 투철하기 때문에, 뭐, 사람에 따라서 많고 적금은, 적음은 좀 차이가 있겠으나, 그래도 완전히 다 잃지는 않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그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만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들의 어떠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는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 갖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뭐 거짓말을 했거나 인간적으로 여러분한테 배신을 줬던 그런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닌가. 어, 다 정리할 것 같다라고 봐요. 음.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될 수도 있겠다. 어, 어, 술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유독 어, 술을 더 마실 수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은 어, 여러분들이, 음,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너졌던 어떠한 관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는 술자리가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술자리나 어떤 음식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좀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리더십도 있거든. 리더십도 있고 경솔하지 않기 때문에 내잘 음, 네,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 그 인지도도 주변 사람들이 아걔가 그래도 어 그런 부분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의 그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평판도 좋아지고 어디 봅시다 연애는요? 연애도 어 연애 연애에 연애 있어서는 글쎄 음 평판은 좋아지지만 금전상태는 그다지 어 여유롭지 못할 수는 있어요. 어 여유롭지 못할 수 있고 만약에 어마 여러분들이 금전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적에 어 금전상으로 되게 힘들었을 적에 누군가한테서 음 누군가한테서 그래도 도움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누군가한테 연락이 와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글쎄요 어디 봅시다 조금 더 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음. 여러분들이 도움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음, 도움을 안 받고 그냥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시간을 갖고 음또 다른 계획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세울 것 같아요 또 다른 계획이라는 어떤 계획이냐면 여러분들이 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 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 음, 계획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된 김에 어차피 이제 사람들 인맥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됐잖아요 다 정리가 됐으니까 내가 전부터 해보고 싶은 것걸 같다가 한번 해보자라는 어떠한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쁠까요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봐음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어 구패를 기다리셨던 분들 어 만약에 구, 기다렸었던 분들의 한해서요 괜찮다라고 봐요. 어. 그 재외도 가능하겠다. 어 만약에 재외를 바라고 계셨던 분들은 재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 기쁠 수도 있겠다. 그럼 제 결과는 어떤가요라고 하면은 재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약에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요? <웃음> 좀 당황해가지고 지금 제가 성공적으로 되긴 되지만. 조금 음 다툼이나 어떠한 것은 있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재회가 되긴 되더라도 이 친구가 그 뭐지 그 일단은 헤어졌던 기간이 있잖아요. 헤어졌던 기간이 있고 막 이러니까 전에 뜨거웠던 그런 상태로 바로 돌아가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냥,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뭐, 뭐, 이렇게 살짝꿍, 살짝꿍만 만난다, 그래야 되나? 음, 뭐, 대대적인 제외가 아니라, 부분적인 제외가 될수 있겠다, 라는 거죠. 어. 어쩌면은, 제외가 될 듯, 될듯 하다가, 어, 그냥 그 상태로 좀, 좀, 그, 미궁으로 쭉 빠질 수도 있고, 제외카드가 나왔다 해서 반드시 다, 뜨겁게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한번그 식었던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재해가 된다 해서 다시 불타오르지 않아. 이게 재해가 돼서 그 감정이 다시 불타오르지 않으면요. 이내 시들시들시들해지게 돼서 자동으로 또 음소거가 돼요. 그러니까 재해라고 해가지고 재해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 막 질색팔색 기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흘려보내요. 왜냐하면 재해를 갖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도요. 어, 서서히 풀려나간다. 금전적인 것도 서서히 풀려나가고 인간관계도 서서히 풀려나가고 그 다음에 어,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람이고 돈일지라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도 부분적으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되긴 되더라도 어, 만남 자체에 있어서는 어, 조금 감질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빌려준 돈이 있으면 찾긴 찾되 감질나게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되기는 된다. 그리고 막 동업했었던 분들, 동업했었던 분들도 투자금의 일부는 회수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제 어느 정도 해결이 나면 스스로의 시간을 갖고 제도약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겠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제도약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약간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서서히 서서히 어,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걸 갖다가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시기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도 기쁘게 될까라고 하면은 어그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어, 금전 문제들이 어, 어느 어 정도 해결이 날 것이고 만약에 취직을 원했다라는 어, 취직을 원한다라고 하면 취직이 돼요 어, 취직이 돼 취직이 되지만 일단은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직장을 들어갔지만 그 직장 내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내 포부나 이런 것은 단기간에 어떤 펼쳐 보일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과 그 환경이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취직 가능하겠다 취직을 원한 사람 취직 되고요 어, 금전적인 문제도 풀리고 그 다음에 어 술도 응. 뭐 주변 사람들하고 저, 저기 막 저,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연인 문제, 연인 문제는 그냥 보통이겠다. 어, 친구 문제, 어, 여러분들이 친구 같은 경우들 끊어낼 사람 끊고 여러분의 사람과 여러분의 아닌 사람을 갖다가 구별해서 가겠다. 여러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간에 관계가 좋겠다라는 거죠 네 일본카드는요 대체적으로 좋아요 재해를 원한다면 재해도 가능하다 취업도 어 가능하다 금전 문제도 서서히 풀려간다라는 거죠 네 일본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점차점차 점차 풀려가는 어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루두루. 뭐 하나 특출나고 뭐 부족한 거 없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풀려나간다. 1번 카드는 그렇게 보면 돼요. 네.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다,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2023년에는 나는 무엇으로 가장 기쁘게 될까 어, 가장 기쁘게 될까 연예인지 연인인지 아니면 친구 취업 금전뭐뭐술뭐 뭐뭐 술도 있을 수 있죠 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직장 어디 한번 쭉 보이는 대로 다봐 드릴게요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어디 보세 일단 보이는 게 음, 다이어트를 갖다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결과는 그닥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 결과는 그쪽 좋지 않았겠지만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이 많겠다라고 봐요. 음.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성공, 뭐, 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겠다. 그렇지만 처음엔 잘안 빠질 수 있어요. 노력에 비해서 미비할 수 있어.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가능하겠다라고 봐요. 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kg가 목표를 했어. 그럼 10kg까지는 아니었다. 5kg 정도? 어, 그 정도는 뺄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노력하면 된다. 여긴 다이어트.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금전적인 문제도 어 풀려나가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음, 인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회사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의 인내나 어떠한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힘든 일은 여러분이 도맡아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 해볼까라고 갈등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뭐, 나만 힘든 거다 시키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할수 있겠다, 라는 거죠. 음. 음. 그리고 뭐, 금, 보수 같은 것도 썩 여러분들이 완전,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수입 면에서도 살짝, 그렇게, 어, 살짝 불만족스러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직 이직을 할까 고민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음. 음 그리고 금전적으로 살짝 쪼들릴 수 있겠다 어, 초장에는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러냐 라면 직장 문제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옮기지 힘들고 보수가 조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있는 게어 조금 더 있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장하고 직접 얘기가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사장이 월급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은어 월급은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봐요 살짝 올해는 그냥 여러분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좋고 만약에 이직을 하려고 들려 그러면 요좀 공백기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때 그그 공백기 동안 금전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고 봐요 왜냐면 취직이 빨리빨리 안될수 있어 음, 그러니까, 이직을 원한다 그러면, 일단은 구해놓, 구해놓고, 어, 구해놓고 옮겨라, 라는 거지. 그런데는, 그런데요, 이운 자체가 이러면은요, 이직하고 갔는데, 그닥, 어, 도찐 개찐일 수도 있어요. 음, 운 자체가, 그, 취업이나, 어떠한 이직 같은 데서 조금 불리하다. 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라고 봐요. 음. 다이어트든 다이어트는, 어, 다이어트는 어, 성공할 수 있겠다.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요 그떡 뿐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라는 것처럼 좀 일이 안 풀리니까 자동으로 입맛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크락. 이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애써도 안 됐던 것이 나중에 좀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아무튼 여기는 눈에 띄는 게 다이어트다 음, 직장은 좀 그렇고 친구나 이런 거 애인 같은 문제 한번 볼까요 음, 여러분들이 계산착오가 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줘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어, 계산착오라면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가치관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임할 때어 처음엔 아니어도 나중에는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하반기서부터 상반기 때는 조금 일이 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서부터 어,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노고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만약에 임금 같은 부분에서도 좀 올라가요. 어, 임금도 올라가고 어, 마, 그 중간에 만약에 일자리를 바꾸게 되면 은 처음에는 그닥 좋지 않은데 조금 지나게 되면 은 임금도 올라가고 여러분이 받는 그게 조금 올라가요 어 그것도 올라가고 괜찮아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지 않겠나 어 그렇게 봐요 여기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직장적인 부분 직장 다이어트가 눈에 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 있잖아 열정을 열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는 어떠한 컨디션이 만들어지겠다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힘든 걸 갖다가 견뎌내야 돼 그것을 견뎌내고 여러분들의 신념대로 일을 갖다가 꾸준하게 한다면 은 결국은 그게 하늘이 응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탈렌트 이제 재능을 갖다가 마음껏 쓸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 그렇게 될 것이다. 어, 이번 카드 나쁘지 않은데요. 처음에 왜냐면 해가 바뀌었다고 하서마자뿅 하고 그냥 순식간에 요술이나 마술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라이프는 없어. 항상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발전을 하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어, 만약에 그, 연애, 어, 지금 애인이 없으신 분들, 어, 애인 나타나겠다. 음. 근데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안 나타나고, 그 나타나도 좀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어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나타나는 게 그런 사람 말고 나중에는 결국은 좀 좋은 사람이 나타나요. 초장에 나오는 사람보다 조금 시간을 갖고서 조급하지 않게 그좀 시간을 갖고서 그 이성 그 이성 문제는 조금 그렇게 있어봐요. 좋은 사람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사람이 들어오냐라고 하면은 어, 자기 일에 어, 그 웜이 있다 그래야 되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겠다라고 봐요. 그 열정과 열정도 있지만 그냥 끈기도 있다. 음. 그 그런 그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 많잖아. 그런 거 말고 이 사람 처음에 딱 봤을 때는요. 뭐저 사람이 뭐 저래 가지고 하겠어라는데 아니야. 사귀어 보고 나면은 이 사람이 오.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객기 부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꾸준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별 볼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요. 음, 힘들게 하는데 그게 사람의 운이라는게 있어. 뭐 하나가 이렇게 풀려나갈 쯤 되면 은 이성문제도 잘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여러분들의 일이 꼬인 게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닥 안 좋아.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해갖고 잘되기 시작할 무렵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또 그때 또 희한하게 어, 희한하게 운이 풀려가지고 좋은 사람 이 들어온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겹겸사 아니면 줄초상이라고. 그러니까 줄줄이 초상에 나가지고 집에 우한이 들끝, 들끓, 어, 들끌일지 아니면 경사에 경사가 더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에 조금 힘든 것만 지나가면은 점차 점차 나아지는 게 아닌가? 어, 금전적인 면에서도 그러고 여기는 괜찮은데요, 진짜로? 음, 금전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처음에만 좀 그렇다라고 봐요 음, 이성 문제도 처음에만 좀 그렇고 그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괜찮아진다라고 봐 음, 그래서 초장에 만나는 사람들은 좀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초장에 만나는 사람은요 그 그러니까 일이 꼬일 때, 일이 꼬일 때 만나는 사람은 바람둥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쉼을 갖고 한 템포를 갖다가 늦추고, 일단은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나 어떤 직장 내에서의 그, 어, 그, 여러분들의 일들 있잖아요. 능숙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 왜냐면, 계속,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충우돌 하면서 직장 내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눈치도 보고 자네는 하는일이 도대체 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쫑꼬를 좀, 좀 주고서 어, 막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갖다가 많이 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고서. 어 여러분들의 신년대로 열심히 해갈 때 여러분들의 입지가 좋아지고 어, 인정을 받겠다라는 거야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적을 올려가지고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 만약에 이, 그 여러분의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보너스도 기대할 수 있는 운이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이 꼬일 때는 어떡하라? 어, 일이 꼬일 때에는 그냥 쉬어 가라. 억지로 뭘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떤 여러분들이 기반 그냥 여러분들이 한 템포 쉬고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주변 갖다 살피고서 그 신념대로 일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뭐 인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렇다 봐요. 그리고 사람도 좋은 사람 들어온다라고 봐. 사람도 좋아요. 사람도 좋은 사람 들어온다. 괜찮아요. 저기, 뭐야. 아주, 그 뭐지? 열정, 열정이, 어, 남다른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도 인정을 받고요. 만약에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면은요, 처음엔 잘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어떠한 취직하려고 노력하면은요,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취직이 돼요. 좋은 곳으로 취직이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펼칠 수도 있다라고 봐. 음, 그렇게 하고, 또 뭐, 또 뭐가 있지? 보이는 거. 연애 연애 친구 친구 문제도 괜찮아요 여기는 좀 처음에는 조금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모든 게다 좋아진다 라고 봐음 가장 좋은 거는요 이 여러분들의 사회 운이 가장 좋은 걸로 보여 어 사회 운이 굉장히 좋고 음 직장에서 의 입지도 괜찮은 게 아닌가 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갖다가 유감 없이 발휘하겠다. 음,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음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연 연인 문제 에 있어서도 보면은요. 어, 아이고 저기 막 술자리에서 어 술자리에서 어저그 맘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은 술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냥 연애만 할수 있는 어, 연애만 가능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왜 그러냐면 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하고 어울려서 진짜 술 한잔 맘 편하게 할 시간도 없었는데 직장이나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가 안정이 되면서 그~ 어떤 문화생활 어~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잘 풀려가는 게 아닌가 어~ 인, 주변 사람들하고 어~ 그~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만해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이번 카드도 가장 빛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한 동안 내려놔 야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면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기쁨을 갖다가 다 내려놨다라는 거지 왜냐면 직장 문제가 일단 안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만약에 취직 문제가 있었다면 취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죠. 어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처음엔 어려웠지만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발해야 되고 취직을 했다면 처음엔 어려웠지만 그어 괜찮. 가지고 보너 뭐 하다 보니까 보너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그 손에 착착착착 붙어가지고, 오 내가 나한테 이런 스킬이 있었어, 여러분도 모르는 어,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하는 게 즐겁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그 교우 관계도 되게 좋아가지고요. 나중에 뭐 저녁에 한잔 맥주에 치맥 같은 것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인 문제도 어, 여기는요, 뉴페를 원하면 뉴페 구패도 가능하고, 구패를 원하면 구패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봐요. 음. 근데, 구패보다는 유패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얼마나? 어, 8대 2. 어, 제외할 확률은 이 정도 되고, 유패를 만날 확률은 8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지. 음. 언제 만나냐? 라고 하면, 일이 풀려갈 무렵. 무렵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진짜 괜찮나요? 라고 하면 어난 괜찮다고 보는데 카드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 일을 갖다가 굉장히 그그 뭐랄까 열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한다 그래야 되나? 음, 그뭐 책임감도 강하고 남자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만약에 이 카드를 갖다가 남자가 뽑아줬다 그러면요 어, 여자가 어,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봐요 이번 카드는 굉장히 좋은데 올해 어,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연애면 연애 어, 직 직업이면 직업 취업이면 취업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도 괜찮고 다이어트도 성공하시는 분이 꽤 많겠다.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다이어트 성공 남자라면 몸몸 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성공할 사람 성공할 확률 이 높아. 그러니까 한번 저기 막그 짜임새 있게 잘 두며 있게 짜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거 있잖아요. 외모도 경쟁력이다라는 거지. 어, 외모가 잘 갖춰 특히 한국 사회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훌륭한 몸매는 그렇죠 네. 내가 좋은 직장이나 좋은 위치로 갈수 있는 하나의 그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분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삼번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에 나는 무엇으로 가장 기쁘게 될까? 연애, 연인, 친구, 취업, 기타 등등. 근데 보이는 대로 다 말해드릴게요. 어디 봅시다. 여기는 좋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 좋... 봅시다, 한번 봅시다. 여기는요, 음, 너무 그 뭐지? 자기가 그, 그, 자기 취미? 뭐, 취미 같은데 있잖아요. 취미를 갖다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웃음> 취미는 취미로 끝내야 되는데, 취미를 갖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야 너는 언제 철들래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러, 그러신 그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응. 근데 뭐가 가장 잘보이나 여기는 뭐 솔직히 근데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뭘 저기하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일시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응,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돈이 없다라기 보다는 그런 것 같아. 여기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라고 그래야 되나? 음. 자기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 어, 저기, 막, 룰루랄라 하면서 살겠죠? 저는 룰루랄라 하면서 사나요? 라고 하면은, 카드 자체 흐름상 보면, 음,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어떠한, 뭐, 인생에 뭐 회의를 느낀다던 거나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거 갖다 깊게 뭐 절절하게 성격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인생을 좀 너무 막 뭐지 가볍게 살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그 뭐지 노는 데만 집중을 했나 뭐 이런 생각 정도지 막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년이지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어 그냥 내가 조금 그랬나 뭐 이렇게 이 정도의 깊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봤을 적에 이 3번 카드는요 여행을 가는 것 같은데 어 여행으로 여행 가 갖고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생활에 다 무료해 아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삶의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래야 되나? 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주변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뭐라고 해주는 말들이 다귀등으로도안 들려. 귓등으로도안 들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고 주변에서 다 말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그딱 그렇게 어. 좋지 않 안, 좋지 않은 게 아니었, 아, 좋지 않은 게 아니었었나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 무료하고 싫고 아 그냥 여행이나 떠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 해오리? 소용돌이? 어, 그런 것들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만의 시간을 갖고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음 여기는 여행을 갔다 오게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부터 조금 음, 살, 그 삶의 리듬이 맞아지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은데. 좀, 여러분만의 시간, 남들이 그냥, 이래라, 저래라. 야, 야, 야, 저기, 뭐, 철수야.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어머, 혜미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막, 이런, 그냥, 어, 쓸데없는 거지. 어, 나도 머리 달고 살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주변에, 쪼끔,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훌 털어 갖고서, 에라 모르겠다? 여행이나 좀 갔다 오자 그래서 어디 갔다가 혼자 가는 것 같아요. 음, 뭐 이렇게 그그음뭐뭐 뭐, 계획하지 않고 떠나는 것 같아. 계획하지 않고 떠나는 그냥 뭐 그냥 대충 떠나는 느낌. 어 말이 대충이지 막 꼼꼼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어디 가서 뭐뭐뭘 먹고 어, 어디 가서 뭘 쇼핑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떠나는 그. 옛날에 그 버즈의 그 노래를 있잖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이 될 것이다라고 봐요. 호호호호. 왜요?라고 하면 글쎄. <웃음> 좀 기다려봐. 어, 기다려봐. 왜, 뭘 기다려요?라고 하면은 음. 어쩌면 어쩌면 음, 다는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여행지에서 어, 여행지에서 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유, 유, 그러니까 여행 갔던 데에서, 아니면 그, 여러분들의 그 옛날 친구, 어릴 적 친구들 있잖아요. 어, 뭐, 동창회 같은 것도 될수 있지. 근데 하여간 어디 갔던 곳에서 여러분들의 옛날 친구를 갔다,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가 잘 통했던, 이, 잊고 어, 지냈던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옛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다. 어, 여러분들하고 꽁작이잘 맞았던 음. 그래서 간만에 좀 즐거운 시간을 마, 어, 저기 막 맞을 수도 있겠고, 음.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나만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재충전의 시간. 제충전의 시간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어떤 목적이 없다 그래야 되나? 목적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그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음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다? 어, 의욕 상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여행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여행 갔다 오고 나면 좀 어느 정도는 낮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완전히 여행 갔다 해서 갑자기 돌아왔는데 새 사람이 돼서 쫙 오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여기는 여행 운이 좋다라고 봐요. 여행 운이 좋고, 어쩌면은, 음, 여행을 간 곳에서, 소울,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도 있고 음. 근데 그 어디에 가서 만난 그 사람하고는요 뭐 크게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마켓 같은 데 가면 생판 모르는 아줌마들 시식코나 있는데 막 넉살 좋게 얘기하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경우들 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그 분위기에 일시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게 여러분한테는 꽤 괜찮은 게 아닌가?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여행을 다녀와서도 막그 허탈한 마음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어, 그래도 뭐 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왜 허탈하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 그,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진 않겠, 뜻대로 되진 않다 보니까, 왜 여기는 어왜 그런지 알겠다. 이 뜨리소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게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해, 방금 헤어졌거나 헤어졌기 때문에 여행을 여행을 떠난다라고 보고, 음, 헤어졌기 때문에 그냥 다 놓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하고 나서 아 그냥 모르겠다. 어, 여기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음, 그냥 훌쩍 멀리 혼자서 떠나갔다 오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떠나갔다 온다 해서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아. 편하지는 않지만, 가, 나는 떠나갔다 오는 게좀 좋, 여행, 여행, 여행을 갔다 오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기분 전환이 빨리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 왜 먹고 사는 거에서 잘 하나도 안 나오지? 그냥 그 감정만 나와요. 뭐 어떤 감정이냐라고 하면 그냥 떠나고 싶다. 다 귀찮다. 귀차니즘 뭐 이런 거. 귀찮고 그냥 떠나고 싶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상처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돌아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연인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간간이 안 부를 정도는 물을 수 있겠다. 어, 그 정도까지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뭐 재해가 돼가지고, 너 아니면은 나는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말을 갖다가 잘 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어. 막 이렇게 고집이 쉬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막 고집이 뒤다따다씌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융화될 수 없는 사람인 거는 확실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여러분들하고 밥이라도 먹고 안부라도 하지 그러니까 자기 내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야 자기만의 세상과 자기만의 색깔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이 어떻게 강하냐라고 하면 뭐돈 버는 데 강하거나 분석하는 데 강하거나 뭐 말을 갖다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갖고 아이고 너 아나운서나 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따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꼭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이 다 얘를 갖다가 우쭈쭈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닌가 응.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진짜 우쭈쭈 우쭈쭈 해줘 버릇하니까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된줄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허허 이 사람이 그 이성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이성 문제 아니면 금전 문제. 이 사람 돈 없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돈이 없는 건줄 알았지만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왜이 카드에서 돈이 안 보였나? 일하는 게막 일하는 막 그게 안 보여.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자락밖에 안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음. 그냥 다귀찮다는그 마음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어쩌면 지금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금전적인 부, 마, 아, 부분보다는 마음적인 부분이 더 크지 않은가라고 봐요. 그래서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가장 어, 도드라지게 나오는 건 여행이다라는 거지.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 이걸 갖다가 조금 개선시켜서 올수 있겠다라고 봐. 음, 그렇다고 계속 여행을 다니는 것도 그것도 곤란하겠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히 목적이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건 맞아. 맞기는 맞지만, 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목표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근데 여행을 가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음, 여행지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대화의 상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대화의 상대가 나온다라고 보고, 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 마지막에는 그래도, 어, 이런 그 흔들리는 감정?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감정들이 정리가 다 되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의 그 흩어진 감정들이 다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음. 네, 그래서 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 가장 눈에 띄는 게 그거예요. 음, 그거고 만약에 만약에 그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뭐 완벽한 재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해볼 만한 그 사이가 되진 않을까 근데 재해가 재해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여기는 재해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이게 완벽하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 라고 하면은 어, 이미 그올 만큼의 감정은 다 왔다 라고 봐요 음. 그런데 뭐 원하면 제외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근데 이거 이미 아까도 그랬지만 여기는 이혼한 커플 아니면 은동거인데 별거한 커플. 그래서 여기는 여행이 조금 시급한 게 아닌가 싶어. 네. 그래서 3번까지는 가장 어그 뭐지?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여행이라는 거지. 근데 여행이 그런 거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 뭐지?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좀 가다 듬기 위해서 갔다 오면 어떠나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갔다 오는 거 갖다가 뭐 추천해요. 그 경제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변에서 근데 여기는 경제적인 게안 나온 걸로 봐가지고 서는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지. 오히려 문제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3번 카드 리딩 어,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에 나는 무엇으로 가장 기쁘게 될까 여기는요 어. 인생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무슨 뜻이냐고 라 하면 직업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음 그냥 니나노인 것 같아 4번 카드는 <웃음> 아 선생님 저 니나노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꼭 나는 내가 일을 해야 돼 일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내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내 밑에 뭐지 깔아둔 부하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틈틈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갖다 할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왜, 그,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세계에 여러분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거는 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아무리 여러분이 책임감에 똘똘 뭉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애밥 해줘야 돼 아니면 부하 직원들 뭐 해줘야 돼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어봐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거는 정 만약에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리하는 게 아닌가? 어 정리할 정리할 것도 있으면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무은감정 같은 거 있, 있으면 그것도 털어내고 어 올해는 털어내고 가려고 한다 이거 아까 1분 카드가 2분 카드가 이러지 않았나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 무은감정이 있으면 털어내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 다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본인의 취미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하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은 감정이나 어 한그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어 그게 뭐 이게 찰필 미뤄진 것도 아니야. 뭐 여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큰 문제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뭐 매사에 다 긍정적인데 여기는 음 그렇게 부정적인 카드가 딱 크게 보이진 않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카드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긍정적인 카드도 보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뭐 기복이 크게 없지 않은 게 아닌가. 음, 뭐딱 하나 보인 거 있으면 연인하고 헤어진지 뭐 얼마 안 됐다. 그거 외에는 딱히 뭐막 되게 뭐 어렵고 막 이런 거는 없어요. 음, 그리고 여러분이 인맥 관리나 이런 걸 갖다가 하든 안 하든 뭐다상 그것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은 마냥 리나 놓은 것 같다라고 봐요. 어, 만약 니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연인하고 헤어졌어도 어쩌면 헤어진 게 여러분한테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게 니나 놓은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고 오히려 더 홀가분하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봐. 어.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 같아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된다고 음 사회적인 일로 바쁘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고서요 어, 간간히 여행도 떠난다 어, 뭐 나름대로 여행도 떠난다 여기가 제일 좋네 어, 니나 노네 니나 노 진짜로 내가 아까도 니나 노라 그랬잖아요 제일 좋다라고 봐요 연애는 솔직히 여러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뭐, 주변에,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마음에 들어갖고, 내가 그 사람 아니면 진짜, 잠을 못 자겠어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냥 기분 좋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응. 아직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심각한 고민 같은 건 아니고, 기분 좋을 정도로 좋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응. 근데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내가 봤을, 이 카, 내가 봤을 때, 카드상, 당분간은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여러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어떠한 제수처를 갖다가 어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체가 어 연애에는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왜 보냐라고 하면은 그 진짜 여러분들은 제가 좋아서 보거나 어 제가 좋아서 그냥 뭐 말하는 것도 아 이, 이런 내용도 어, 어떤 내용을 들면 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뭐 이런 거어 그러니까 이 언니가 뭐라고 하나 어디 보자 이 누나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내걸 맞출까 뭐 요런 그것도 없지는 않고 어, 그런 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잘 맞추나 보자라는 말. 도 있고 그냥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닥 뭐 이렇게 뭐 이게 없어, 어, 이게 없고 그냥 재미로 본다라고 봐요 재미로. 어, 여기는 진짜 나쁘지 않네. 어, 이딱 4번 카드를 갖다가 보면 딱 드, 들어오는 느낌이 니나노 이거예요. 음, 이별을 맞았던 분이어도 상관없이 니나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막 이별에 막 집착하고 그러지 않아. 어, 그렇게 고 주변에 여러 그냥 그냥 주변에 딱 보면 은 얼굴 천재 같은 사람 있잖아 얼굴 천재라든지 아니면 은 성격 천재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모 천재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들딱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흐뭇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아, 요즘에 몸매 좋은 사람들 많잖아. 여자도 남자도 다, 남자 식스페 여자 S라인,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얼굴 천재도 너무 많아. 어, 뭐, 그, 그러니까 뭐, 가아 엎었건, 어쨌든, 그냥, 뭐, 요즘은 뭐 이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뭐성형에겠어도 보니까 성형도, 자, 자기, 자기 그, 뼈가 이뻐야지, 또, 그것도, 어, 성형했을 때 좋은 어떠한 성과를 볼수 있대는 그러니까 집뼈가 못생기면 은 성형해도 안 된다라는 거지 암튼 뭔가 하나 이뻤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니나노예요 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은 그냥 주변에 그 얼굴 천재가 있든지 아니면 뭐 뭐, 몸매 천재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막, 막 내가 그 사람한테 미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니까, 이쁘기만 하면 돼. 잘생기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 뭐그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들이대는 사람도 꽤 많은데, 뭐, 딱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내가 뭘 그거 같다 서둘러서 뭐 결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어, 이거 결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니나노 하는 게 아닌가, 2023년에 생기면 좋고 안 생겨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그런 거. 음, 그닥 외로워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내가 아까 니나노라 그런 거야. 여행도 좀 잘, 어, 여행도 올해는 좀꽤 다닐 수 있겠다. 어. 여행, 여행도 여행다수 있겠고 여러분들은 그닥 서두르지 않겠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쩌면 주변에 그런거 있잖아 얼굴 천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 천재가 여러분한테 어, 목을 길게 빼고서 낮은 봐줍쇼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음.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 그거는 선생님 말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아니, 카드에서 주변에 누가 있기는 있다라고 봐.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그다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어. 근데, 왜요? 라고 하냐면요. 이 카드의 흐름상 그 사람이 뭐 하나는 천재야. 어, 뭐. 키가 남보다 뭐 월등해갖고 뭐구등신뭐 이렇다던가 아니면 얼굴이 좀 멋있다던가 아니면 그 스타일 천재 뭐 하여간 뭐 하나는 특출난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래서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다 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아니면 언어의 맛을 쌓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남의 감정을 갖다가 너무너무 잘 이해해주는 감정의 맛을 쌓일 수도 있고 암튼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사는 게음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뭘 갖다가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고 나는 내어딱 이런 사람 아니면 나는 뭐 연애를 사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일이나 뭐 이런 것들 쪼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꼭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어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마음 마음의 근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사람은 쩐이 있어야 돼. 요 어. 여러분이 쩐의 천재인가? <웃음> 그럴 수도 있죠. 쩐의 천재일 수도 있지. 뭐 하나는 특출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 여기선 괜찮아요, 진짜로. 음. 괜찮다라고 봐. 음. 그렇고 여러분은 이성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 관심이 없다라고 막뭐 그닥 뭐일뭐 뭐 예를 들자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성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그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어, 이미 그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갖다가 만나도 된다라는 거지 굳이 어, 굳이 뭐 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급한 게 없다라고 봐요 급한 게 없고 또이 4번 카드는 진짜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어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원타임 어. 원하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어 음. 구패를 원하면 구패 뉴패를 원하면 뉴패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될수 있다 금전적인 문제도 없다 어. 없어요 어. 취미생활하면서 편하게 살겠구만 음, 부럽소 아주 부럽소 그대 자 어디 봅시다 음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 4번 카드는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누군가를 갖다 사귄다 라고 하면은 6패보다는9패 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 라고 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9패 어, 만나면 괜찮나요 라고 하면 뭐 속궁합이 일단 좋잖아 속궁합이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닌가 오, 속궁합이 좋아, 좋아서 나는 솔직히 카드상에는 여기는 구페어도 괜찮고 6페어도 속궁합은 잘 맞을 거예요 음, 속궁합은 잘 맞을 거예 얼만큼 잘 맞냐라고 하면 미치도록 잘 맞을 수 있겠다 음. 그 구페하고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구페하고도 속궁합이잘 맞으니까 어, 그래서 구페하고 만날 수 있는데 구페하고 만난다고 해서 뭐 어떻게 저렇게 막 복잡한 복 일이 생기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4번 카드는 그게 뭐냐 라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육체적인 거면 육체적인 거만 깔끔하게 어 그런 거지 아니면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다 그러 문화생활만 깔끔하게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같아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뭐에 좋다 그러면은 문화생활이다 아니면 육체다 아니면 음식이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쭉갈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 저는 그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이 4번 카드에서는 특별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어, 특별한 스트레스나 그리고 다른 카드들의 그 이전에 내가 지금 그 구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볼수 없는 카드들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최대 이상했어. 음, 막 양다리에 부셔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어, 어, 어, 막 이상하고 있잖아. 돈 많은 누님, 돈돈 많은 오빠들만 찾아다니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이 4번 카드는. 이, 좀, 처음 나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내 구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카드가 다양성, 다, 아, 다양해진 게 아닌가? 다양성을 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4번 카드는요, 1, 2, 3, 4번 중에서 이 4번이 제일 나. 왜 그러냐라면, 원하는 대로 다 돼요. 특별히 문제도 없어. 금전적인 문제도 없고, 직업적인 문제도 없고, 너무 좋다. 니나노, 한마디로 니나노다. 어. 어 저기 막 목동이 소 몰고 밭둑길로 간다. 아주 좋아요. 목동이 소 몰고 밭둑길로 가는 건 뭐예요? 일다 끝나가지고 어, 그냥 집에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좋다라는 거예요. 네, 이 4번 카드를 뽑은 사람들은 다 좋아요. 다 좋아.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어고거는 조금 고것만 하나 안 좋다. 다이어트 안 좋다. 친구 문제 어, 친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그 친구도 괜찮고 취업. 취업은 어 취업은 조금 불리할 수 있겠어요 취업은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데를 갔다가 다시 다닐 수 있겠다 싶어 옛날에 어그 과거의 직장 때려쳤던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면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전에 한번 다녔던 데를 다시 들어가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뭐 술. 술은 그다 그렇게 저기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수, 여러분은 뭐 술로 뭘 풀거나 그런 건 없지만 적당하게 술은 하겠다라고 봐요. 과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자, 오, 여기는 다 좋네 기타 등등에서 보면은 뭐 특별히 누구하고 다투는 일도 없고 그냥 끝내면 깔끔하게 끝낸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겠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뭐라 뭐라 뭐라 그런 사람이 있어도 잘 듣지 아, 여러분들은 뭐들뭐 뭐, 뭐지 신경 안쓸 거예요. 신경 안 쓴다라고 보고 어, 뭐 돈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비즈니스 뭐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새로 시작 하는 일이 있어도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지 어, 큰 문제는 없어요 과거에 했던 일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어느정도 숙달이 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봐 네. 어, 4분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엄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